이큰 타로입니다. 어, 저는 영화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어, 영화를 안 좋아하는데, 어, 어느 순간부터 영화가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옛날에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맥 라이언 나오는 유감 메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음, 거기 맨나탄에 이렇게 낙엽 떨어질 때, 이렇게 맥 라이언이 마지막에 그 남자를 갖다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감 메일. 어, 메일이 왔어요. 유감 메일. 어, 어떤 메일일까요? 네. 그래서 오늘의 메일은 떠나간 그 사람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날의 그 사람의 속마음. 그날의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 뭐였을까요? 음. 우리가 헤어지던 그날에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네, 여기 4장의 카드가 놓여있는데 네,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네,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1번 카드 선택해 주신 분들 떠나간 그 사람에게 편지가 왔어요. 이거만요. 어, 그날의 그 사람의 속마음 어떨까요? 아, 알아 봅시다. 어, 어디 봅시다. 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있었을 적에 음, 이, 그 사람이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떤 마음이냐면 어, 미안함도 있는 것 같고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헤어져서 혼자 된거 있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헤어져서 혼자 된 것에 대한 음, 미안함도 있고. 음, 그리고 같이 있었을 적에 그래도 두 분이서 가, 어, 공유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유했던 그런 기억들 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 너와 나가 인정받던 그런 모습들 그런, 어, 그런 생각들이 난다고 하네요 이 친구는 음. 어디 그러면은 이 친구의 말로 제가 어, 편지가 왔으니까 이 친구의 말로 여러분한테 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어, 파랑새야, 음. 그날에 너랑 나랑 헤어졌던 나를 기억해. 아, 진짜 그때는 네가 참 무서웠어. 어, 어떻게 무서웠냐면 너무 냉정했어, 네가 나한테. 음. 한동안 나는 음,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 너랑 헤어진 후에. 왜냐하면 너랑 같이 했던 모든 순간들이 생각이 나고 물론 우리가 헤어졌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음,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는 너에 대한 마음을 다 내려놓지는 못했다. 음,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 우리가 함께 이룬 순간들 그것을 다 어떻게 한꺼번에 내려놓을 수가 있겠니? 라고 이친구는 말해주고 있어요. 음. 나는 가끔씩 그날을 생각하면 너랑 지냈던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자꾸 되살아나 음, 내 인생에서 그 시간들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음, 나는 그 너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에 만족했다 음, 만족했고 너랑 같이 이루었던 것들 그리고 니가 나를 갖다가 잘 따라주고, 그러고, 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음, 참아냈던 너의 모습에 참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음. 아, 어, 근데 왜 헤어졌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좋은데, 음, 기억도 굉장히 좋, 좋을 뿐더러, 그, 이제, 이렇게, 이제와 되돌아 생각하면,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던 그 순간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던 순간들 중에서 어떤 순간을 얘기하는 거냐면, 막 뜨겁게 사랑하고 뭐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음, 가족 같고 은은하고 편안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음, 연인 같고 뜨거운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 같고 편안하고 그리고 너와 내가 그냥 하나가 돼서 일궈 나갔던 그 모든 것들을 추억하는 것 같아요 음. 약간 그런 거가막 정열적이고 뜨겁고 막 가슴 터질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은은하게 밀려오는 음. 그냥 아침 이슬 같다 그래야 되나 아침 이슬에 이렇게 무지개 탁 뜨잖아요 맑은 공기, 어 그런 느낌, 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왜 헤어지셨어요? 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어 인제 와서 돌아보면 그게 참 고마웠던 일인데, 그게 되게 고마웠던 일이고 그렇지만 어그 그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그 짜릿함이나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너와의 모든 관계를 갖다가 어 뒤로 하고, 응, 너를 아프게 했던 게 아닌가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정리한 건 여러분들이에요. 음, 여기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정리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느 순간서부턴가, 어, 살짝 변한 게 아닌가 싶어. 음,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변하고, 어느 순간부터, 어, 뭔가, 어, 예전 같지 않았다? 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가, 어, 여러분들이 정리한 게 아닌가 싶어. 음, 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어, 나는 더 이상, 어, 그 누구도, 어, 예, 누, 그, 그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이렇게 좋았던 관계도 깨지는데, 그잖아요. 굉장히 경고했던 관계였거든요. 감정적으로 보나, 어떠한 그 업적 있잖아요. 남녀가 같이 사, 어, 어 사귀면서, 뭐, 그~ 맛집도 가고 여기저기 놀러 가고 그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은 뭔가 미래를 보 어~ 미래를 어~ 보고서 좀 차곡차곡 어~ 그치 그까 그러니까 유흥이 아니라 노는 거나 유흥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미래를 같이 가기 위한 그러한 어~ 일들을 같이 한게 아닌가 싶어 음~ 처음에는 그게 좋았고 너무 소중했대요 이 친구도 너무 좋았고 그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보람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 감정, 그러니까, 이, 그런 게 뭐, 이런 걸 두고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보게 겨워서 요강했다가 똥을 싼다 그러죠. 어, 그런 거예요. 어, 건태기가 왔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다른 것들이 내가 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음,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시간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의 여러분들이 아니라 어 조금 내가 다가가기가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음, 이 친구가 그래. 네가 점점 다가가기가 어려운 사람이 됐다라는 거지. 음. 그게 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 이 사람하고 좀더그 윤택한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윤택하고 편안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좀 악착같이 뭔가를 한게 아닌가 싶어. 음, 악착같이 하고, 어디 뭐 놀러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극히 자제한 게 아닌가.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이 불만이 아니야. 너무 가, 어, 너무, 그니까, 나, 내 가족, 그치. 왜냐면, 남녀가 사귀다 보면 여기는 가족도 다 같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음, 뭐, 결혼에 준하는, 어, 그니까, 연인이어도, 그렇죠. 우리가 미래에는 어떻게 살자, 어떻게 살자라는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거나 그그니까 아니면 동거 중이었거나 결혼 생활 중이었거나 그, 그 남녀로서로 봤을 때도 굉장히 어 밀접한 관계가 아니었나 어 심한 음, 좀더 밀접한 경우는 그렇죠. 어카, 통장 어카운트까지 공유한 사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뭔가 차곡차곡 쌓아가는 재미가 있었고 성취하는 맛이 있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어느 순간, 응 어, 어느 순간 네가 변했다라는 거지. 나하고 어떤 어, 감정적인 대화도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뭔가 그 열심 뭐 모으는 뭐 데만 집착하는 거지. 어 나한테 어이 사람이 원한 건나 너와 내 나와의 어떤 남녀 간의 이단 교류 같은 거 있잖아요. 어, 대화나 이런 건데 너는 대화 같은 거는 나한테 하지도 않고 그치 뭔가 그냥 이런 것들 어, 이런 거. 어, 이런 거꾸려나가는 거. 거. 음, 그래서 내가 너한테 슬슬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참 이기적인 거야. 원래 결혼할 때는 이런 걸 원하잖아요. 어~ 흥청망청 막 대책 없이 그냥 된장 어~ 된장녀들 요즘처럼 막 퍽퍽퍽퍽 지르고 그런 거보다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그냥 애쓰는 사람이 남자들의 이상형 아니었던가요? 음~ 어. 근데 이제 와서 딱 보니까 주변에서도 어우 너 여자 잘 얻었다 니네 여친 정말 참하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텐데 지나다 보니까 이게 불만인 거예요. 그런거지 불만인거지 음. 왜냐면 그래도 기분은 낼때 기분도 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기분 내러 나가자 하면 아우 미 지금 제정신이야 그게 얼만 주나 알아 어, 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하려면은 우리가 돈을 아껴 써야 돼 어, 그러지 말고 내가 어자기가 들어올 때 삼겹살 사 여기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자 뭐 이런다던가 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점점 불만이 쌓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지. 어, 여러분이 싫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싫었던 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어, 불만족이 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점점 말을 안 하게 됐다라는 거지. 왜냐면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나니까. 처음에는 좋았지만 가면 갈수록 그치. 너는 어떻게 어, 나하고? 너가 나의 어떠한 피앙세 미래를 약속한 사이 아니면 진짜 깊은 관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와 나는 엄연히 남자고 여잔데 그치 어떤 뭐 남녀 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맨날 음, 신비감이 없다라는 거죠 편안함과 아늑함은 있어도 신비감이 없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쵸 둘의 대화들이 점점점점 단절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음, 맞아. 어 그래서 이 사람이 몰래 어, 어 몰래 몰래 어, 뒤에서 뭔가 딴 짓을 하다가 여러분한테 들킨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이게 헤어짐에 처음부터 여러분이 막딱이 사람을 자른 건 아니에요. 여러 분들이 기회를 줬어요. 왜냐면 이 싸워 올린 게 있잖아. 내가 마음은 너무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온 시간이 있고 그 주변에서 우리 우리가 되게 잘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데 주변 사람들도 생각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마음은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이 관계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유지하려고 애쓴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런데 어 상처가 컸던 것 같아 왜냐면 이 상처도 노력에 비하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이그 어, 그렇죠. 같이 이런 걸 갖다 쌓아올 때 여러분의 공이 진짜로 컸어요. 음, 여러분의 공이 진짜로 컸는데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저쩌? 어, 아무리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 같이 어, 쌓아올리게 이루어놓은 게 있는데 어떻게 네가 이제 와서 나한테 이게 불만이라고 얘기할수 있고 어떻게 나 몰래 다른 이성들과 어, 교류를 할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걸 갖다가 그래도 어떻게든 끌고 나가려고 왔지만 점점 여러분이 우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우울해졌냐. 이 노력이 어 내가 지난 세월들이 자꾸 떠올라서 음 왜냐면 꽤 오래 사귄 티가 나. 여기서는 그냥 몇달 사귄 커플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우울해졌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어, 고려하지 않았던 것같아 그때 그 당시에는 그때 그 당시에는 고려하지 않았고 그때 그 당시에는 자기만 생각했다라는 거지 어, 오로지 나 어, 이렇게 좋았던 남자는 어디 가고 어, 자기만 아는 사람만 내, 이 사람이 내가 알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이 내 앞에 있더라 라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이, 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그, 그런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이걸 관계를 갖다가 놓고 평가를 한것 같아. 음. 그냥 배신감이 너무 컸거든. 근데 이 배신감은 그런 거야. 이 사람이 다른 이성들과 어울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성들과 어울렸다 해도 이 사람의 태도였던 거예요. 음, 이 사람의 태도가 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정말 이,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온게 아닌가 싶어. 음, 왜냐면 여러분이 입대껏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순간 잘못 순간 실수였고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고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그냥 마음은 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 갖다 넘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걸 이 갖다가 넘기지 못한 이유는 이 사람의 태도가 그치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이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어, 마음속에 내가 없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지 음.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어, 조금, 음, 냉정하게, 어, 변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거 갔다가 어, 저기 했는데, 이 사람이, 뭐, 어, 그래, 뭐, 알았다는 듯이, 어, 그래, 알았다. 라고서 이렇게 해갖고서 이게 정말 한순간에 너무 차갑게, 너랑 나랑 이런 히스토리를 만든 사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빨리 끝났다라는 거야. 음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란, 이기적이었다는 거죠. 음, 너무 이기적이었고, 오히려, 어, 이 사람, 이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들었던 거는 이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이 사람은 마치 어, 기다렸다는 것만 자기 세상 어, 자기 세상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나? 그런데 왜 여러분한테 이렇게 반편지를 했냐라고 하면 비록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었던 그것이 너무 어, 값진 것이었구나 라는 걸 갖다가 느끼게 된 거예요 음 느끼게 된 거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립다 뭐 어쩌다 이러고 보다도 고맙다 어 고마운 사람이었다 어 라는 걸 갖다가 음이 사람이 그런 거 어, 그거 갖다가 음 느낀 거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너는 내게 정말로 고마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지. 음. 너하고 있을 때, 너하고 있을 때처럼 나는 행복하고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편안함은 너였다는 거지. 음. 그걸 그 노래 있잖아요. 편안하길 바란다고요. 음. 나의 파, 편안함은 바로 그대죠 라는 것처럼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 한때는 되게 편안했다 어, 나의 파랑새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음. 어디 봅시다 뭘 보냐고요? 어, 이 사람이 돌아올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할,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 나는 건지 보려고 하는 거죠. 음. 이 사람은 내가 봤을 적에 여러분한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어, 이거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막 기억이 막 어. 기억이 뿜뿜이야. 어그 뿜뿜은 그 행복했던 그 기억들이 그냥 마치 퐁퐁처럼 뽁 뽁록 뿔록 뿔록 여기서 뿔록 어 보니까 우리 파랑새하고 같이 했던 그런 거. 여기서 또 뿔록하고 퐁 터지니까 우리 파랑새하고 같이 어 끓여 먹던 라면 막 이런 거지. 음. 여러분한테 연락했을 거 같은데요. 이 일본 카드의 주인공은 음. 이렇게 쓸것 같아요. 음. 근데 처음부터 그 연락이 뭐 그런 거겠어요. 오 나의 나의 소 나의 태양이여 나를 한번 바라봐줘. 이게 아니지. 어떻게 지내냐. 음. 어.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뺀 어, 뺀지 뺀지란 말을 쓰지 맙시다 이제. <웃음> 여러분이 거절할까봐 조금 그치 걱정을 되게 많이 하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연락을 할 때는 그래도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해온 건데 여러분이 혹시나. 뭐야 왜 전화했어 아, 저, 아, 그러면서 탁 끊고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딜리 시킬까봐 어, 되게 걱정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연락을 한것 같아요. 음 맞아 음. 여러분이 이 사람 거절하는 것 같은데 음이 사람 거절하는 것 같아요. 연락이 왔는데도 어,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억이 이런데 어떻게 연락을 안 해? 여러어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어, 여러분이 거절을 하 거절을 하, 하니까 어,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그거 거기서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아. 새롭게 뭘 새롭게라고 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지 말고. 어. 나는 너랑 같이 어,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됐다 마음의 준비가 됐다 라고 얘기하는 것같아뭐 자기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나고 싶으세요 이 1번 카드의 주, 어, 주인공들은 제외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7할이 넘어가요 음, 7할이 넘어가 어, 여러분도 이 사람이 마음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냥 말이라도 들어봐요.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을 마음에서 내려놓질 못했어. 음. 내가 그랬잖아. 나의 편안함은 바로 그대죠. 라고. 음. 근데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의, 이 사람의 향한 마음, 마음이고, 어. 마음이고, 어. 이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한 거죠. 음. 왜냐면 이렇게 좋은 사람이잖아. 그니까그 현모양처 스타일인 거지. 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민되는 어 여러분은 그런 거야. 나를 뭐 내가 그치 뭐짓 딱까리야? 어 일하는 소야? 뭐야? 어. 그런 거죠. 어 왜냐면 여러분이 이게 빛나는 없죠. 이거 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치 짜증 나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어, 거절을 하는 것 같아. 어, 내뭐네 네가 뭐, 감정이 레디가 됐으면 나도 레디돼야 되는 거야. 네가 오케이면 나도 오케이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줄 사람을 갖다가 어, 감싸주길 바라는데 이 사람은 뭐야 다 그치 여러분이 그쵸 어, 맞아 자기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 음. 이 빛나는 업적들 어, 계속 여러분이 닦아나가 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남녀관계에서 업적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 빛나는 업적을 여러분이 대부분이 하지 않았나 싶어 어 혼자서 음 아이고, 전화가 들어와서, 음. 암튼, 그래야, 어, 그래도 이 사람 기억 속에는, 어, 여러분의 편안함이 없고, 여러분하고 있었을 때가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어,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안정기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음. 참. 사람이 그 좋을 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항상 잃고 나서, 어, 소중함을 알고 솔고 외양칸 고친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암튼 1번 카드 아, 재밌으셨나요 즐거우셨나요? 그리고 속이 좀 후련하신가요? 그래도 이 사람한테 여러분은 그쵸 편안한 사람이었다. 나의 편안함은 바로 그대죠.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떠나간 그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유감 i l 네 그날의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이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음. 이 사람은 조금 그치? 그런 경솔함이 없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 경솔했다. 음, 경솔하고 어, 이 카드의 느낌상 봤을 적에는 어, 여러분이 어, 이 사람하고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이걸 갖다가 반복한 사이가 아닌가 싶어요. 음. 으, 여러분이 이 사람을 조금 봐준 느낌이나 근데 봐줬으면은 어, 그걸 갖다가 쪽, 어, 진짜 그래도 나한테는 우리 파랑새 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좀 정신을 좀 차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경향이 없지는 않아 보여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말로 얘기를 해 줄게요 음, 그 사람이 남게 편지니까 하, 파랑새야 어, 나의 파랑새야 니가 음 마음이 많이 상했다라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음 알고 있어. 이제서 돌아보면 내가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 음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고 내가 급하게 너무 너의 어 너무 급하고 경솔하게 그치 너의 감정을 고려하지도 않고 내 욕심대로 음, 모든 것을 밀어붙인 게 아닌가. 음, 너의 너의 의사는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 어, 그 점이 내가, 음, 좀, 음, 좀 그래. 어, 그,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좀 뭐랄까? 어, 좀 그렇고, 내가 저 표현이 좀 서툴러서 너한테 잔소리만 오지게, 어, 했지만, 실은, 어, 너, 너한, 너한테 좋은 점도 되게 많았고, 너, 너를 보면은, 그치, 어. 음, 너는 내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야. 내가 표현을 좀 못해서 그래. 미안해, 파랑새야. 어, 그리고 지금 이게 리딩하는 분도 표현을 잘 못한다. 단어력이 따라, 떨어지는 것 같다. 영, 내마음을 제대로 표현 못해서 더듬고 계신다. 아무튼 응. 자, 다시 할게요. <웃음>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여러분이 용서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닌가 어떤 문제로 이성 문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래서 어, 이 관계가 그치 어, 어, 그냥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어, 왜 한순간에 무너졌냐면 이전에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어, 한번 용서해 줬는데, 또 다시, 어, 그거 갔다가, 어, 그, 그 뭐지? 그, 그, 무덤에, 어, 풀도 나기도 전에, 어, 무덤에 풀이도 나기도 전에, 또 다시, 어, 그 짓을 갔다가, 어,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관계가 그냥, 음, 재고의 여지도 없이 끝난 게 아닌가. 그래서 파랑새야 어. 나는 솔직히 그래 어. 내가 비록 한눈은 팔고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랬지만 그래 알아 어. 내가 그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안해서 네 눈치를 보잖아 음. 너내 자존심, 자존심 되게 센거 알고 있지 어. 그런데 너는 내 마음속에 하나의 보석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 음. 그니까, 너는 그만큼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나, 솔직한 내 심정으로는 난 너, 너를 놓기가 싫어.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너야. 그러고, 내가 한눈을 판 거는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거 인정을 해. 그렇지만, 아이씨. 너도 알잖아. 내가 조금, 어, 참을성이나 인내심이, 어. 가끔씩 실종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지 너를 사랑해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야. 난 아직도 너만 생각하면 음, 가슴에서 음, 비누방울처럼 퐁퐁 올라와 퐁퐁 음, 올라와. 음,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고 그랬던 거 정말 미안해. 음, 그래서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도 어, 정말 미안해. 음, 그렇지만 파랑새야. 너는 음, 항상 나에게는 보석 같고 밤하늘의 별 같은 존재였어 음, 그리고 음, 이거는 내 바람이지만 어, 내 바람이지만 너하고 음, 그래도 옛날처럼 어, 옛날처럼 그런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여도 그래도 좋은 관계로 남아 있을 수는 없겠니 어 알아 알아 알아 알아 그렇게 노려보지 마 니가 노려보지 않아도 무슨 말 하는거 알아 어 너는 어떻게 어니 네 생각밖에 하지 않니 그말하라 그랬지 어, 다 알아. 응. 나 내가 내 생각밖에 안하고 네 감정을 고자,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막무가내였다는 것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떡하겠어. 그렇지만 네가 싫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진짜야. 너는 내 마음속에 보석처럼 하나에 별로 자리 잡고 있어.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응. 말투도 조금 그렇게 말하나 봐. 응. 한것 같아요 와 완전히 이거 뭐. <웃음> 어, 이 친구가 음 맞아요 여러분이 이 친구가 조금 음 맞아요 그 자기 제어가 어 그렇게 잘되는 친구가 아니야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요 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 그렇지만 이 친구가 뭐 그렇게 대단히 어이 그거 뭐지? 그거 있잖아요. 망나니는 아니야. 어. 망나니는 아니야. 약간 어, 가스라이팅 비슷한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 그냥 그냥 깐깐하다. 어.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만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어떻게 됐던, 저떻게 됐던,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래. 어. 여러분 어느 집다 들러 봐봐 남자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여자 말잘 들어주는 사람 몇 없어요 그러니까 여, 여자 말잘 들어주면 시집 잘 갔네 어 나라를 구했네 뭐별 소리를 다 하잖아 아나라구 하기가 그렇게 쉽던가요 어 나라를 구할 기회가 나한테 있었, 있었을란가 모르지 그런 거예요 음 그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래 음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분하고 그래도 좋은 관계로 그냥 그 헤어졌다고 해서 막 완전히 어, 등지고 남남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간간에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 이 친구는 음막 어느 날 갑자기 지멋대로 연락 오지 않아요? 뜬금없이? 음. 만약에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아직 안 왔는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뜬금없어요. 음.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이게 남 사람의 성향이 자체가 그래. 자기의 마음이 요만큼 있어도 이만큼 있다고 막 진짜 누가 들으면 깜짝같이 속게끔 말하는 그 엄변의 어, 연금술사라 그러잖아. 그런 남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에는 이만큼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내는 건 그냥 요렇게 밖에 못 드러내는 아주 그냥 어, 축소시키는 능력이 대단한 거지. 어, 그러다 보니까 하는 짓거리가 하나하나 그냥 혀끝을 차게 만들고 어휴, 내가 저런 저런 인간이 뭐가 좋다고 내가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하면서 가슴을 치잖아.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갖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좋아해요. 음. 근데 그 좋아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현실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그래이 사람은 좀 현실적으로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음. 카드 흐름상 보면, 여러분이 이 친구를 갖다가 많이 그냥 참아준 느낌이 나요. 왜냐면, 다 여기서 보면 이 남자에 대한 카드밖에 없어. 그렇다는 거는, 이 남자가 여러분하고 있을 적에 다 자기만, 어, 생각했다는 거의 하나의 반증이거든요, 이게. 어, 여러분의 의사는 없었다라는 거야, 이 사람의 행동에. 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어, 여러분한테 다가오지 못하는 게 그래도 양심은 있었다 그래서 어, 그냥 이 사람의 바, 이 편지는요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한테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마음 한가운데 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음이 사람이 이 마음을 영원히 안 끊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 수는 있지 어떻게 알 수는 있냐 이 사람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어, 노크를 해요 음. 왜냐면 이 사람이 자체가 이렇게 막 노크할 사람이 아니야 지가 싫으면 어지 맘대로거든 지 맘대로이더라도 지가 자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실제로 이, 이 사람이 여러분의 문에다가 낙낙하고 노크를 할 때는 그 안에 숨어있는 마음은 더 크다라는 거지. 어. 근데 이 사람은 재주를 갖다가, 어, 보여주는 것 같다. 축소시켜서 보여주는 재주가 있다라는 거야. 남들은 요만한 것도 그냥 뻥, 뻥이요. 야, 그 뻥튀기처럼 이만하게 부풀려가지고 여자의 마음을 갖다 확 사로잡는데. 그치. 얘는 있던 마음도 싹 달아나게 하는 놀라운 재주가 있다라는 거지. 음. 무튼이 사람은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음, 비록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졌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은 그쵸. 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 같이 그냥 얘기도 나누고 싶고 여러분이 안 받아줬나 보네. 노크하니까. 어, 어, 너 같은 어, 사이코패스는 꺼져. 근데 얘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어, 사이코패스 아니야. 어, 그, 그 저기 막 그, 가스라이팅도 아니에요. 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어설퍼. 어, 얘는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 음, 가스라이팅이라면 폭력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폭력적인 거는 잘안 보여. 아, 약간, 그치 말은, 배, 좀 말은 아주 얄며가지고 뒤통수를 하는데 후려치. 그 싶을 정도로 하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을 얄밉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나름 그래도 자기 일에 어, 자기 직업 어, 탄, 자기 직업 탄탄한 것 같은데 음, 자기 직업 탄탄하고 보여지는 것은 너무 어, 아동아동스럽지만 어, 초딩초딩 초딩, 어, 중딩, 중딩중딩 이래스럽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어, 실제로 자기 맡은 일은 잘해 음 그냥 그 일과는 무, 무관하게 대인관계를 갖다가 제대로 못하는 거지 일은 일은 그래도 어좀 디테일한 거를 좀잘 한다 그래야 되나 음, 디테일에 강해요 이 사람이 어, 좀 말을 안 하고 좀 그런 무심하고 막 이런 거는 있어 어, 사람이 모든 걸다 가질 수 없잖아 선생님 너무 이 사람에 대해서 몰라서 너무 좋게 말했는데요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어디가서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어, 남을 속여서 등을 쳤습니까? 어, 여자한테 돈을 삥이라도 뜯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 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격이 좀 그래. 어, 조금 힘들다. 어, 지멋대로 해서 힘들다 라는 정도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한번 그래도 얘기를 해보자고 어, 노크를 한것 같은데 여러분이 안 받아 준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냥 할수 없이 마음을 갖다가 어, 놓고서 어, 떠나는게 아닌가 어, 뒤를 돌아섰다 라고 나와요 근데 이 사람 그래도 또 여러분한테 또 노크 할것 같은데 음. 왜냐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존재하니까 음. 그럼 어, 언제쯤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뭐,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는뭐 여러분들이 완전히 남의 사람이 되면 그때는 생각하지 않겠지 음. 그때까지 뭐 여러분들을 생각해야 하겠어요? 음. 여러분들이 남의 사람이 아직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지 음. 그리고 여러분도, 뭐, 노는 했지만, 그래도, 이, 저기, 막, 이 사람 마음에 있잖아. 어, 있는데도 노한 거 아니에요, 혹시? 음, 왜냐면, 마음에 안, 어, 저기, 막, 이 사람이 마음에 안든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노코하는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더 이상 좋게는 못 해요. 음, 이 사람도 타고난 성격이 그런데 뭐 어쩌겠어 음, 이 사람 막 달달하게 막 여자 혼을 쑥 빼놔 가지고 그냥 동공이 다 풀려 가지고 헬렐레하게 하는 재주 없어요? 음, 그런 재주 없어 음, 그냥 뒤통수 하는데 후려치고 싶게 하는 재주는 있어도 그런 재주는 없어 음, 근데 사람은 나쁜 사람 어좀 성격이 좀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뭐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음, 알았어요. 음, 근데 카드상엔 그래. 어, 뭐, 어, 뭐, 심한 사람도 있겠지. 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생각하면 짜증난다. 아, 짜증나. 아, 더 이상 오지 마. 어, 이러는 것 같아. 어, 오지 마. 물론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너만 생각하면 짜증나. 어, 너만 생각하면 짜증나. 그래도 이 사람 올것 같아. 음. 여러분이 짜증난다고 그래도 올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이요? 라고 하면은 가반수 이상? 음 가반수 이상 올것 같아. 여기는. 어.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이 나쁘지 않아. 다 자기 얘기만 해. 어. 자기가 여러분한테 잘못했던 거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그러고 왜 헤어졌는지 어왜 헤어졌는지 그 얘기 어그 다음에 그어 오고 싶은데 왜못 오는지 그리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녹화를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꺼져 이랬던 거 그렇지만 뭐다 어.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야. 이번에는 올 때는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달라진 자세로 올겠네.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조금 그래도 부드러움을 갖다가 장착하려고 하는 것 같아. 어, 이렇게, 어, 이딴 식으로 하니까 안 먹혀가지고 여러분한테 조금 부드럽게 다가오는 거 아닌가 싶어. 음. 노력해요. 왜냐면 나가보면 알거든. 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레벨이고 어떤 품격의 사람인지는 잃었, 잃고 나서는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지 어, 잃기 전까지는 선명하게 안 보여요 왜? 복에 겨워서 음, 복에 겨우면 눈을 가리잖아 눈 복에 겨워서 눈이 가리니까 안 보이는 거지 음, 그런 거예요 남자들 다 그래 음, 애야 애 어,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 남자는 애 아니면 개라고 음. 자이 사람하고 잘 되는 케이스가 마, 맞는 것 같아 어, 많은 것 같고 어, 약간의 그런 그 정체기는 있고 여러분들이 딱히 음 키, 어, 그렇게 막막 어, 그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응하고 그런거는 없어요 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도 없고 뭐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어,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어, 없지만 일부는 음, 그래도 가반수 이상이 음, 가반수 이상이 그래도 이사람에 적극적으로 뭘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말, 말은 하지 않을까 싶어 음, 말은 그래도 해보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한 3, 4할 정도? 음, 3, 4할 정도? 그런데 말할 때 자꾸 어, 그냥 감정이 에, 에, 시키는 대로 막막 내지르고 막 그러는데 아 내지르고 그래 왜냐면은 이게 있잖아 온다고 그자, 없죠. 어이고 감사합니다. 어래서뭐 엎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감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응. 어. 아 그렇지만 음, 뭐. 나쁘지는 않아요. 어, 여러분이 그렇게 해놓고서 내가 너무 심했나 라고 생각도 하고 그럴 것 같아.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여러분이 이 관계를 갖다가 어,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게 아닌가. 어, 객관적으로 놓고 보게 되는 계기가 와요. 음,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말하기 아직 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 저기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오는 쪽이 더 많다라는 거지. 오는 쪽이 많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하고, 그, 못해본 것들이 좀 많아요. 어, 그,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그렇다고, 하, 그렇다 보니까, 조금 고민은 많이 하는 것 같아. 어, 음. 머리에 쥐가 나, 조금이라 머리가 쥐게 나. 고민을 하는 게 머리에 쥐가 나는데, 음, 자를 때 자르더라도, 조금 기회는 한번 줘봐요. 어, 자르는 건 언제든지 자를 수 있잖아. 음. 자르는 건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서둘러서 자르려고 여러분이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음 어디 보아요 받아주나 보다 어 받아주는 사람 받아주는 게 조금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어, 맞다 어, 여기서는 안 받아주는가 했더니 여기 딱 카드가 나오네 어, 그래서 어 가반수 이상이 받아준다 아, 받아주고 어, 다시 관계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아니 그럼 안 받아주는 사람은 뭐냐 안 받아주는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 근데 이걸 왜 봐요 여러아볼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헤어진 기간에 비디하는 거잖아 그것도 그리고 또 새로 썸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 어꼭 내가 누군가가 없어서 뭐 이런 타도카드를 본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심심해서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딴거 딱히 재미도 없고 어, 다이나믹 하잖아 어, 그러니까 한번 혹시나 싶어 갖고 내 얘기 나오나 싶어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어, 그렇지만 이 2번 카드는요 어, 어, 결론이 좋은 쪽이 많다 해피엔딩이 많다라는 거예요 2번 카드 해피엔딩 맞으시길 바라고요 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지만 연인들의 싸움도 그래 어, 우리가 나이를 어느 정도 먹으면 그래도 이해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젊었을 때보다 더 어, 융통성 있게 할수 있잖아요 그치? 음, 그래도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떠나 있으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본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갖다가 어, 헤어져 있는 동안에 깨달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3번 카드를 골라 주신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떠나간 그 사람에게 편지가 왔어요. 유감 매일. 어, 그날에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의 속마음이 뭘까요? 왜 이렇게 귀엽게 얘기하냐고요? <웃음> 아, 속마음 얘기하는데. 아, 그 사람의 속마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음. 그래도 달달하게 얘기해 줄라 그러는거죠 왜요? 역겨워요? <웃음> 주먹을 불러요? 음, 어쩔 수없어요 <웃음> 아, 어디 보아요 아, 여, 여기는 아,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음. 그래. 예, 이 사람의 말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카드 좀 봐야 되잖아, 나도. 음. 파랑새야, 파랑새야. 어, 나의 파랑새야. 어, 나의 파랑새야. 너랑 음, 같이 있을 적에는 왜 그렇게 어, 하루가 멀다고 싸웠는지. 어, 그냥 서로 한 번씩 물러나면 될 것을. 그, 누가 그랬더라, 그 얘기? 어. 뭐 기선은 초장에 제압해야 된다. 아휴, 정말 우리 너무 유치했었던 것 같다. 어, 그냥 조금만 양보했으면 더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어, 뭐패 이거는 무슨 나라 간의 패권 다툼도 아니고 너랑 나랑 무슨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맨날 서로 어, 그한 번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어. 우리가 더 이상 같이 할 이유가 있겠는가? 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랑 헤어지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음, 돌아보니까, 그래도 너하고 있었, 어, 너하고 있었을 때가, 그냥, 속편하고 재밌었던 것 같다. 어, 속편하고 재밌었던 것 같다. 너랑 나랑 그래도 티키타카는 더잘 되고, 음, 그래도 뭔가 일을 시작할 때 협동 같은 거, 어, 협동? 어 그런 건 되게 잘때 마음이 좀잘 맞은 부분이 없진 않았다. 뭐 어, 중간에 뭐 어떻게 하다 싸우긴 했었어도. 암튼 그래도 가자 그러면 그래 가자 하고 같이 가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참 많이 생각이 난다. 음. 아, 내가 너무, 어, 너의 마음을 갖다가, 어,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닌가. 어, 그냥 남, 그냥 한번 져줄 걸. 어, 그랬으면은, 우리가, 어, 내가 한 번씩 더 양보를 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을까? 어, 니가 없는 나는, 니가 어, 없는 나는, 음, 너무 쓸쓸하다. 어, 너무 쓸쓸하고, 내가, 무 잘못했는지 알고 있어 음,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소중함을 갖다가 너무 음, 작게 평가했던 게 아닌가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너보다 더 좋아해서 너를 너무 외롭게 했다 음, 너한테는 너무 작은 마음만 보여주고 음, 고르지 않은 마음만 보여줬던 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후회가 된다 너가 떠나고 나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파랑새야. 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너한테 못 보여줬던 마음들도 많다. 어,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왜 그런 것들이 다 아쉬움으로 남는지 모르겠다. 어, 그날에 네가 어,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섰던 그날 음, 나는 솔직히 내가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어, 나도 그냥 맞불 작전 처럼 그래 니가 그렇게나 그렇게 어, 나도 너 없어도 돼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정작 어, 너가 없는 나는 어, 슬픔만 가득하더라 어, 슬픔만 가득하더라 어... 인제 와서 너를 멀리 두고 나서 보니까 네가 너무 그립고 음 한번은 다시 보고 싶다 어, 한번은 다시 보고 싶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응. 어디 보아요 어디 보아요 정말 그런가 어. 여기는 조금 많이 다툰 느낌이 나기는 나 어. 양보라는 게 없었다, 그래야 되나? 어, 거의 박, 여러분도 좀 성격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야. 성격이 없지는 않아서, 어, 물론, 이 사람이 여러분보다, 어, 더셌을수 있죠. 왜냐면, 심에서부터 딸리고, 목소리나, 이게, 그, 소리 지를 때, 이, 발브레이션이 다르잖아. 암튼, 예. 선생님 저도 어? 아주 크게 소리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하고 어, 못 해본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싸우느라고. 아 그냥 그 싸울 시간에 어, 여러분들하고 뭔가 더 생산적인 것을 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이거 뭐, 어, 뭐 생산적인 결과를 그거 나발이고 그할거 없이 그냥 어 매번 어 싸우느라고 제대로 해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어, 그게 너무 아쉽대요. 왜 그때 어, 여러분 손잡고 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남들 좋아하는 그치 그엠티도좀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좀좀 가보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뭐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우리는 그렇게 으르렁 댔는지 음, 그렇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 음, 못해본 게 너무 많고 내가 너무 진짜 아 어, 저기 그 남자답지 못하게 굴었다라고 어, 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 겉으로는 어, 무늬만 남자였지 어,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 그렇게 생각은 해 음. 어디 보아요 어, 생각이 참 많네 이 친구는 어, 생각이 많아요. 어. 아, 생각이 많고 우리가 그, 그런 거지 어. 이렇게 서로의 에너지를 소모해 가면서까지 소모적인 만남을 갖다가 계속 하는 게 옳은가 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만 한 발만 더 나갔어도 음. 한 발만 더 나갔어도 이 관계는 좀더 다른 국면으로 맞지 않았을까 어떤 국면이요 라고 하면 좀더 긍정적인 방면 좀더 서로가 한층 성숙한 만남을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음. 근데 그 단계를 갖다가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거지 어, 그것만, 그냥, 한 발만 더 뛰어넘었으면 되는데, 그, 네가 니가 옳다, 내가 옳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주, 주도권 싸움이지, 한마디로. 어, 그니까, 뭘, 뭔가를 해도, 자, 나봐, 비켜봐, 내가 할게. 뭘! 이거 내가 하 가, 내가 하자 그랬잖아 뭐, 그, 뭐 그런 거지 아 네가 하자 그래도 이거 내가 더 잘한다니까 그거 무슨 소리야 그걸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별 것도 아닌 것 같고 매사에 다투다가 보니까 어, 그렇게 소모전으로 가, 갔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만 그걸 갔다가 한 발만 더 나갔어도 참고 나갔어도 다른 결과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음 진짜로 응. 어. 왜냐면은 싸우면서 이것도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피해 간다고, 어, 이 주도권 싸움도 어느 정도 가면, 아, 얘가, 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고, 나도 쉽게 물러서지 않아.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그치, 어, 그, 저기, 합의를 본다는 거죠. 어, 합의를 보고, 좀 이렇게 평화롭게 갈수 있는 그런, 어, 어,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 조금만 더, 한 발만 더 나갔어도. 근데 그거를, 그한 발을 나가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 음. 그리고 이 사람 나가서 참 후회를 많이 해요. 후회를 많이 하고, 이 사람이,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음, 아, 좋아했던 건 맞는 것 같아. 어, 여러분을 좋아했어요. 사랑 그런 거 있잖아 좋아 그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때 보면 좋아하면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아하면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이 사람은 좋다는 표현을 갖다가 어쩌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하고 그게 이게 안 맞는 거 사인이 안 맞았던 거지 어 그래서 에, 아까도 그랬지만 그한 발만 넘겼어도 이 관계가 좀더 어, 새로운 레벨업이 돼 가지고 굉장히 잘 맞았을 것 같아요 아, 조금 아쉽지 않나 싶어 음, 그한 발을 못 나갔네 음, 어디 보아요 음, 지금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도 이 사람이 어, 그 때처럼 어 오빠 어, 뭐 이렇게 자신감 있고 막 그런 건없 없는 거 같아. 왜냐하면 그 내가 그랬잖아 한 발만 더 나갔으면 세, 어, 국면이 다, 어, 완전히 다른 국면에 맞이하게 됐다고 여러분들은 그 다른 국면을 맞이하지도 못한 채 이게 헤어져게 됐기 때문에 이거 갈라졌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다시 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다시 다가서지 못하는 게 거기를 가, 거, 거, 거기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 몰라서 여러분한테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 아 움직여도 안. no thank you 선생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 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억이 좋고 아쉬움으로 철철철철 넘치거든요 그렇게 철철철철철철 넘치는데도 이 사람이 어떤 그 맞는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한 발을 더 가지 못해서 그한발 너머에 그 여러분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러분한테 다가갔을 적에 또 이런 소모전이 시작될까봐 어 자기가 그걸 갖다가 알 수가 없어서 어,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한테 다가가지 못한다라는 거지 음 그런 거예요 음. 그러면 뭐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다른 여자 없었냐고요? 다른 여자는 딱히 뭐막막 심각한 관계는 없었고 그냥 만나서 밥이나 먹는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 뭐 대단한 사이는 아니고 의미 있는 사이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인 것 같고, 음, 그러고 여러분이 이사람의이 사람한테 마음을 일단 안 보여주잖아요. 어 일단 안 보여주고 여러분도 이 사람하고 있었을 적에 너무 피곤했다 이거지 이렇게까지 안 맞으면서까지 같이 할 필요가 있나라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는 부변이었을 거예요 싸움면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 어 같이 싸우, 싸우는 사, 손바닥도 이렇게 딱 해야지 소리가 나지 싸울 때는 둘이 같이 싸웠으니까 둘이 같이 에너지가 소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내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까지 얘하고 같이 갈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결국 여러분들이 이, 이 사람한테 마음을 보여주지 않아요 어, 이 사람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 똑같은 마음인 거야 어, 이문 너머에 뭐가 있을 줄 알고 어. 그런 거죠. 그렇게 하고, 니가, 어, 그런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어, 마음을 줬을지 안 줬을지, 그걸 어떻게 알아? 어, 너 나한테 맹세할 수 있어? 라는 거지. 음. 왜, 걔 중에는 가볍게 다른 여자를 만난 사람도 있거든. 음. 그렇지만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어, 의미 있는 마음, 막, 애절하고 그런 만남은 아니야. 어. 그냥, 어, 미천한 감정. 어, 미천한 감정이라고 해둡시다. 어, 그정도인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는 그렇지는 않아. 왜냐면은 그냥 한 열이면은 두세 명 정도는 그치. 뭐 나머지는 그냥 밥 먹고 그냥 어저 사람 뭐어 여자다 뭐 이거. 어. 그런 거 정도, 그 정도지 그냥 밥 먹으니까 좋다 뭐 이런 거 어, 그런 거예요 막 대단하고 막 뜨거 가슴 뜨겁고 막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어. 근데 선생님 걔 전에 어, 바람 폈어요 근데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 음 그냥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 여자들도, 그, 남자들 한 번씩 찔러보고, 괜히, 그런 거, 있잖아. 못 먹는 감 찔러라도 문다고. 아, 오빠는 너무 멋지신 것 같아? 뭐, 아, 같으심? 이러면, 그래? 호, 호, 호. 뭐, 심쿵? 뭐, 이렇게, 뭐, 임티 보내고, 막, 딱그 정도라는 거지. 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음. 그냥 가벼운, 어, 그냥 저기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때, 그, 근데, 그, 의미 없어요. 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진짜로. 음. 이 사람은 계속 여러분들하고 뭔가를 갖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좀, 우리가, 밝은 어, 좀 긍정적으로 재고를 해볼 수도 있는거 아니니? 라고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애 어. 그래갖고 너무 그렇게 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줬으면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 음. 그리고 이 사람이요 어, 개중에는 좀 적극적으로 좀 다가올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라는 어떠한 그치 어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그치요 그냥 그 즉흥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확고한 마음에 의해서 어, 여러분한테 다가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음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저 설마 이, 이 저기 막이3번 카드 보는 사람이 다뭐 다가가 가겠겠습니까 그래도 좀 하,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그래도 이 카드 어 근데 여러분이 좀 망설이는 것 같은데 음, 여러분이 망설이 여러분이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온다 그래도 음 그럴 수 있어요 음.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봐음 왜냐면, 이, 감정 소모가 심했거든. 어. 그거, 이, 그, 사람이 소리, 소리 지르고 나면 골이 띵 하잖아요. 어. 그러고 식은 땀도 나고 골도 띵 하고 기운 하나도 없고, 어. 어. 그, 감정 소모를 갖다가 그만큼, 음,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꼭 그렇게까지 했다는 게 아니라, 더러는 그렇게까지 감정 소모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음. 자 어디 봅시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고 막 이렇게 있는거 보면 음, 여러분도 딱히 어, 뭐 이렇게 완전히 싫어 어, 핵실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것같아 핵실 어, 그런 정도는 아닌 것같아 그렇지만 어, 음.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보는 눈도 그렇고, 어, 또또 어또 그러네. 음, 쓸쓸하기 쓸쓸한 마도 있는 것 같아요. 쓸쓸한 마도 있고, 어, 어, 그냥 음, 쓸쓸한 마음 이게 누구의 쓸쓸함인지는 모르겠어. 음, 아쉬운 마음도 있고 이게 여러 어, 이 이 쌍방일 수도 있고 응, 여러분일 수도 있고 음 아쉬운 마음이 크다 쓸쓸하면서 아쉽다 어 쓸쓸하면서 아쉽다 그러고 주변 사람들 눈도 좀 의식해야 되고 그렇게 고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받은 상처 같은 게 아물지도 않았고 어, 좀 남아 있어요 음, 좀 남아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발걸음이 뛰어지지가 않는다 라는 것 같아요 음, 발걸음이 뛰어지지가 않는다 근데 뭐 결국에는 어, 다시 만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 음, 다시 만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 음, 맞아요 어, 얼마? 아 이거는 진짜 박빙이야 어, 5대 5라고 그러기에는 그렇고 둘중 하나 정도는 근데 조금 어 되는 되는 쪽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어 근데 뭐 6대 4 정도도 아니고 58대 42뭐요 정도 <웃음> 가반수는 넘는것 같아요 카드 흐름이 보니까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냐면 완전히 그 퍼펙트 게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퍼펙트 게임이 아니어서. 어,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망설인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은 약간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은 생물이잖아요. 그치. 일주일 있다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는 거지. 그치만 지금 현재 흘러가는 이 토대로 놓고 보면, 한 발, 한 발, 그래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가반수는 넘지 않을까 싶어요. 음. 남, 그래도, 그래도 오늘, 오늘 카드들은 대체적으로 어, 해피엔딩인 것 같아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 어, 도저히 나는 용서할 용수, 수 없고 나는 그렇게 감정 소모를 했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 여러분의 마음도 어, 그닥 그, 해피하지 않잖아 어, 공허해요 그 저기 하루라는 노래 있어 하루 어. 따라라라라그 그 저기 뭐라그그뭐추리라여라에서 추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될수 있으면 저는 해피엔딩을 원해요. 어,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어,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 기억 속에 여러분은 막 그렇게 나쁜 사람 어떤지 그런거 아,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기억 속에 여러분은참 좋아요.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 어. 비록 나하고 그냥 박터지게 어,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서로 기선잡혀야겠다고 막 다투고 막 이랬었지만 그래도 어, 여러분은 참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3번 카드 리딩 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떠나간 그 사람에게 편지가 왔어요. <웃음> you got mail. You got mail. Um, you got mail. 오케이. Okay. 아 그날에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디 보아요? 음, 음. 이 사람이 <웃음> 왜 여러분을 두고 그냥 훌러덩 떠났어요? 음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을 두고서 훌러덩 떠난 느낌이 들어 음, 왜 여러분들을 두고 훌러덩 떠났지? 음 그럼 어제 한번 봅시다 아유. 이 사람이 <웃음> 여러분한테 먼저 다가왔잖아요 먼저 다가와 놓고 왜 훌러덩 떠났을까 음. 여러분은 그냥 홀로 남겨졌고 그렇지만 여러분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내색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다 그치 어, 편할 리가 없지 어, 편할 리가 없고 음 근데 이게 이게 좀 약간 매치가 안 돼서 어디 여, 이거는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전하기 전에 어, 전하기 전에 보조카드 부터 조금 뽑아 봐야 되지 않나 싶어 음. 어디 봅시다 음 이제 알겠다 아 이거 섞으면서 딱 어. 어디 봅시다 음 이게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여러분들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 어. 음 맞아요 떠나는 건줄 알았더니 돌아오는 거였어 어. 돌아오고 싶어 하는 거죠? 음. 왜 돌아오고 싶어? 왜 돌아오긴 왜 돌아오고 싶어 해? 여러분하고, 어, 있었을 때가, 이 사람은 굉장히 행복했다라고 하는데. 행복했는데 왜, 어, 두고 떠나냐? 그리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어, 자기가 더, 어, 자기가, 어, 더 소중했을 수도 있지. 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 뜻대로 안 돼서? 음,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아, 얘는, 음, 나를 뭐 좋아하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떠났을 수도 있지. 음. 여러분이, 어, 이, 지금 이 카드에서 보면 전형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여자라도 잘난 여자예요. 어, 잘나는데 뭐 사회적으로 막 커리가 있고, 막 능력이 좋고, 이렇다기 보다는, 어, 조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어, 다 갖춘 사람? 어, 그런 거예요. 어, 이 카드의 뜻은 그래. 어, 그런데 이제 나쁜 저, 나쁜 거로 보면은, 나, 내가 너무 다 가졌기 때문에, 그치, 콧대가 높다? 어, 뭐, 그,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지, 남자가. 어, 말을, 어, 말을 갖다가 안 듣는 거지. 어. 그그꼭 여자가 남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어, 법은 없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의 고집을 능가하지 못하니까 자기 힘에 부닥겨 가지고 아이고 이거 아닌 갑다 하고 어,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다가올 때는 오나 남자 어, 어 어, 음. 나는 너 너를 어 감당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다 보니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갖고 이 사람이 잠시 여러분한테, 어, 여러분을 잠깐, 어, 떠났거나 아니면, 어, 그 냉정기를 가졌던 게 아닌가 싶어. 뭐, 이별가, 이, 게 이별이 되는 것도 이별에 성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잠시, 그 여러분은 이거 갖다가 어쩌면 이별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음. 그 정도 그니까 그렇게 뭐 해야 져뭐 이렇게 어, 다시는 어너꼴안볼 너 거야. 이렇게 된 사이는 아니라는 거지. 음. 그래서 보면 어디 봅시다. 음. 여러, 여, 여러분은 이이 이, 이 사람한테 어 좋은 마음이 있어요. 어 좋은 마음은 있지만 마음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거지.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뭔가를 갖다가 결정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은 항상 객관적이야. 음 아주 공정하게 처리. 내 잘못 만약에 내가 잘못했더라도 그치 내 잘못도 내가 셀프 징계 할 만큼. 니 어, 네 잘못 그래 너도 징계 받아야 돼. 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애누리 없다라는 거지 애누리 한마디로. <웃음> 아 어, 그러다가 보니까 어, 이 사람이 스트레스 어, 좀 짜증도 났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좀더 안정된 관계를 갖다가 갖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선생님 저는 아니 그이 사람의 마, 말로 안 해줘요라고 하면 할게요 지금. 음이 네, 사람의 말로 해줄게요 파랑새야. 어. 나는 정말 세상에 누구보다도 로맨틱하고, 응, 멋있는 남자가 될줄 알았어. 응, 될줄 알았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어, 너와 나의 관계를 갖다가, 어, 심도 깊게 생각을 해봤어. 응. 왜냐하면 정말 너는 어떻게, 해? 어, 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그래도 왜내 마음을 알아주질 않아? 응. 너는 어~ 저기 뭐 어떻게 사람이 어~ 꿈만 먹고 사냐 그렇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연애잖아 그냥 우리 마음을 나누고 일단은 어~ 알러비 허니 달링 이러면서 어~ 보낼 수는 없 없을까? 어, 난 너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단 말이야 다른 커플들처럼 허니 자기 해가면서 입에다가 맛있는 거 해주고 거품 키스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런데 너는 애누리가 없더라 그냥 나를 갖다가 어, 사랑해주면 안 돼? 너무 현, 내가 부족하고 뭐하고 너가 보기에는 택도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냥 사람으로서 그렇게 봐주면 안 되겠냐고 너무 그렇게 예리한 잣대를 갖다가 탁 세우지 말고 그럴 때마다 내가 너한테 다가갈 어, 쪼그라들어 다가가고 싶어 죽겠는데 쪼그라들어 음나 솔직히 너한테 막 미친 듯이 달려가고 싶은데 너 니가 너무 이렇게 어, 딱딱하고 어, 어. 물론 네가 부드러울 땐 되게 부드럽지만 너무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판단을 할때 내가 정말 남자로서 어, 쪼그라들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쪼그라들어 오징어를 갖다가 불에다 올려놓은 것 같아 나 그렇게 쪼그라들어 음 그래서 우리 그렇게 지내면 안 될까? 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람한테 처음에는 그렇게 어그 뭐지 애누리 없는 잣대를 들여댔지만 어 애누리 없는 잣대 이 공평한 잣대지 어 공평한 잣대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는 대로 해 해줄 것 같은데요 어 그날의 편지가 그거예요 어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마음을 나누고 싶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야씨뭔 마음이야. 꿈을 먹고 살아? 어, 타오르는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야 우리가 무슨, 어, 우리가 무슨, 나, 뭐, 낭낭시팔세야? 꿈만 먹고 살게? 어, 야, 인생은 현실이고, 어,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어, 그런 거지. 여러분 약간 현실적이거든요. 음, 현실적이고, 뭘 하나 를적게도 실용적인 걸더 좋아한다라는 거지. 어, 뭐, 꽃 같은, 꽃, 꽃 싸움에 먹지도 못하는 거, 이런, 이한거왜 사? 이거 돈 낭비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니까, 꼭 내가 이랬, 여러분들이 이랬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 추구하는 바가 달랐다라는 걸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 그니까, 이 사람은, 그니까, 이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바뀌었지, 여기는. <웃음> 보통 남자가 그렇게 하고, 여자들이 맨날, 자기야, 나 사랑해줘. 자기야, 난, 어, 자기의 사랑 없이 못 살아. 여자가 보통 이러는데, 여긴 조금 바뀌었, 바뀌지 않았나 싶어, 음. 그럴 수도 있지 왜꼭어 여자는 남자한테 사랑을 어, 갈구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여러분이지 이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음 어. 그런 것 같아요 좀 안정적인 관계를 갖다가 원했던 것 같아요 안정적인 관계를 원했던 것같아 근데 여러분 도 약간 갈등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이 취향이 이렇게 안 맞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완전히 극과 극인 사람 둘이서 진짜 행복하고 원만한 관계를 갖다 만들어 갈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 이 사람이 보는 여러분이 그렇게 애누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애누리가 없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어. 이 사람 기준이라는 거 뭐든지 그 사람은 객관성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약간 감정에 따라서 말을 하는 데가 있거든 여러분은 객관성을 갖다가 더 중요시하고 감정은 일단은 그치. 추세를 본 다음에 감정은 그나중에다 생각하는 거고 이 사람은 감정이 먼저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저하게 다른 두 사람이 어, 어떻게 어, 저기 말, 행복하고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가겠느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 거지. 음... 이 사람은 진짜 로맨틱하다. 그러니까, 로맨틱이 조금, 어, 지나치지 않았나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 감정, 그, 야, 감정, 그, 그런 걸 갖다가 너무, 어, 나한테 그러지 마. 나네 감정이 어떤 건지 별로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치. 너무 감정, 감정, 감정 이러는 게, 어, 짜증이 나는 거고. 음. 조금 이 사람이 좀 감정적인 면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싶어도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되게 다가가고 싶어요 해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이 다가오는 걸 갖다가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 음. 아, 짜증나니까 어, 짜증나니까 어. 맨날 타오르는 꿈만 먹고 살라고 하니까 얘, 여러분이 시, 싫은 거지 어. 그리고 이 친구는 좀 삐져요 음, 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어, 여자여자스러운 데가 없지는 않아. 어, 삐지도 잠수 타고, 입, 입, 입 대빨 나와가지고. 그, 그러니까 그, 그렇게, 음 삐를 통해서 말도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지. 그니까 러 여러분은 조금, 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음. 그리고 여러분이 굳이 그렇게 이 사람한테 맞춰줄 이유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어. 부족한 게 없어, 여러분들은. 음. 근데 왜 이걸 봤냐라고 하면, 그냥 궁금하잖아. 어. 왜냐면 내가 봤을 때이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알짱알짱 될걸요? 알짱 음. 그, 근데 막 대놓고 알짱알짱은 못 되고, 그냥, 그,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멀리서, 막, 눈에, 눈에 어, 멀리서 나 여기 있다 이런 거 어,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본거 아닌가 싶어 어, 걔, 제, 내, 제가 뭐라,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궁금해서 음,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음, 얘는 여러분들이 부르면 은 냅다 달려올 것 같아 <웃음> 좋겠어요 어, 얘는 여러분들한테 미련이 너무 많아 어, 미련이 너무 많아 어. 같아. 좋겠어요 어, 뭐가 좋냐고요 칼자루를 갖다 쥐고 있잖아 어. 갑의 삶이 얼마나 좋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내 감정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내 감정을 상대한테 맡기고서 상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팍 거기에 맞아서 그 가슴이 베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보다 얼마나 좋아 칼자루 쥐고 있는데 어. 칼자루 쥐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 여러분은 여유 있네. 여러분은 여유 있고, 이 남자가 여유가 없어요. 음. 저, 저기, 뭐, 달려오고 싶어, 막, 어, 당장이라도. 이 사람은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것 같은데? 음. 아이고, 달려오고 싶어서 미칠 것 같나 보다. <웃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응. 여러분들을 가슴에다 꼭 쥐고 있잖아. 응. 오지도 못하고 벙어리 낸 가슴을 이 사람이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싫은 것 같아. 음, 응. 그게 싫다는 거지. 좀, 남자가, 그런 거 있잖아요. 대범하고 좀, 사소한 거는 그냥 좀 넘어가지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 왜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래, 여자들나 그렇잖아. 좀 기댈 수 있고, 막, 듬직한 가슴? 어, 그런, 어, 어, 어, 어, 어, 그런 걸 갖다가 원하는데, 아, 이 사람이, 아, 그냥 남자답게 탁 와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여러분이 받아주기가 그런 거지. 어,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짜증난다는 거야.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것 같아. 야쟤 아직도 저러고 있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음, 쟤도 참 대단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웃음> 뭐 딱히 다가오지도 못하면서 그냥 멀리서 보면은 어, 어정쩡하게 있는 거지. 어. 그래도 저기 막 나름 자기는 나, 나름 여러분한테 자기 마음을 갖다 많이 표현을 했네. 어. 그래서 어떡 하실 거예요. 어. 왜, 바, 여러분도 빨리 왜 결정을 안 해줘? 이 사람은 속타는데. 어, 이 사람은 속타요. 어, 저기, 막, 여러분이 이 사람 안 뽑아주나 보다. 그냥, 아이씨. 여러분이 원래 이런 성격은 아닌데, 예, 여러분은 이렇게 막, 어좀 말을 갖다가 거르지 않고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말을 갖다가 무슨 한마디를 하더라도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번에 만큼은 조금 어 말을 거르지 않고 한것같네 음. 짜증이 나서 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안받아 줄것 같다 어, 안받아 줄것 같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계속 여러분들을 어,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좋아하냐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이런 모습을 좋아해 어 이렇게 딱 이런 모습. 그렇지만 요딱 이렇게 어, 절도 있고, 어, 딱 자기 주관 뚜렷하고 막 이런 걸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다가오지도 못해, 얘 다가올 용기도 없어요. 그냥 멀리서 그냥 어. 그 저기 막 장화신은 고양이처럼 이렇게 모자 이렇게 쥐고서 눈만 크게 뜨고서 어,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근데 아참 어제가라면. 야 진짜 어제 가라면 와 힘들다 나도 자 빨리 결, 결론 내자 빨리 결론 빨리 결론 냅시다 음, 음 여러분이 안 받아주는 것 같네요 이 사람은 아, 나한테 얘기하지 마네 마음 이러는 것 같아 음, 그렇다고 딱히 어, 너가 이런 것도 아니고 어, 그냥 네가 누굴 좋아하든 네 마음이고 어, 그렇지만 나한테 네 마음을 전하지는 마 별로 듣고 싶지는 않아 어 네가 나를 좋아하는 건 고맙다 그건 네 마음이야. 어 그렇지만 나한테 네 마, 내 마음을 너한테 달라고. 음네 현재까지는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마음을 듣고 싶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네 네가 원하는 걸 나는 너, 어, 해줄 수 없어. 어. 어떻게 맨날 사람이 감정만, 응, 감정만, 난 너처럼 그렇게 감정을 갖다가 서로한테 호소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나한테 니네 감정을 갖다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응, 그쯤에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으로 쓰는 편지는 그거지. 파랑새야, 응, 너도 나처럼 이렇게, 응, 너와 너와 나의 마음을 이렇게, 응? 이렇게 교류하고 그럴, 수, 그럴 수는 없을까? 어. 나한테 제발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 어. 나는 음, 네가 참 좋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이 비록 여러분을 갖다 한번 떠났을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을 진짜 한결같이 좋아해. 근데 여러분은 한결같이 별로잖아. 음... 여러분이 이런 이런 스타일을 갖다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근데 이렇게 한결같이 좋아하기도 좀 힘들다. 어. 아무튼 내 4번 카드 리딩, 어, 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거는 현, 현재 현재까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그, 그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어. 이후의 일은 어. 이게 현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고. 음. 그렇지만 이 모든 이 카드를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이 흐름이 그러니까 경중은 달라도 흐름은 비슷하겠거니 그리고 여기서 헤어진 사람도 있겠죠 헤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카드의 대부분의 어, 퍼센트들이 그렇다 라는 거예요 음 도움이 되셨다면 어, 저기, 아, 어, 저도 굉장히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더 좋은 영상을 어,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